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못없이 액자 걸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다이소 꼬꼬핀을 가지고 액자를 걸어 볼 건데요 음, 한 팩에 3개의 꼬꼬핀이 들어있고 가격은 단돈 2,000원이라서 상당히 가격이 메리트 있어요 그냥 이 꼬꼬핀을 침을 벽지에 놓고 꽂아 내리면 고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해봤는데 보실까요? Thank you. 날 저희 집 액자가 떨어져 버렸어요 벽지는 찢어져 버렸어요 작은 액자는 꼭꼭핀을 하나를 했고 큰 액자는 꼭꼭핀을 두 개를 했는데 무게를 못 버틴 거예요 그래서 긴 액자에다가 못하고 낚싯줄을 가지고 액자 거리를 만들어주고 찢어진 벽지에는 목공풀로 다시 붙여주고 꼭꼭핀을 두 개를 해서 액자를 걸어줬더니 흠집났던 벽지가 감촉같이 사라졌어요. 어떠신가요? 꾹꾹 핀으로 완성된, 정말 제대로 이제는 완성된 저희 집 포토월이에요. 저는 여기까지 못없이 액자걸기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